이니움 드라이브 체력 전개. 이건 기갑 병기는 내 거야. 알지? 이제...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. 이 땅에서 쓰러져간 모든. 너무 밝은 조명은 실망들. 제 연주의 따산 그늘처럼. 흠. 죽은 저 산재꾼. 공명의 하늘이. 튜닝을 잘 되는지. 이리 부서지. 공룡의학열이게 <목소리> 불어라. 이번 후보로 끝을 내지. 다이키존 도망치라. 아, 살짝만 거들어주는 거야. 자, 호응이 어? 부족하네요. 네? 다른 수는 앞돌까엄살이 <목소리> 태연 그것이 내거며 크기. 쇼다 더 배었다. 이 아이도 이거 미는 일단 여기까지. 할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어요. 배를 확인하입엄살 뿌리지. 너 우리가 유리 너희 집께서 결정하십니다이 엄사이도 사라졌다. 옴사도사라다옴도 사라졌다. 옴사이이이이이라이라이이